시리다. 아멘. 예레미야애가는이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어, 지어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그 항상 남유다 당시에 있었던 그 강대국이 둘 있는데요. 남유다가 여기에 있으면 여러분들 보시는 방향에서 이쪽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애국 이집트가 있고 이 사이에 끼는. 어, 남유다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 이 강대국 사이에서 스스로 이 나라를 제, 그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의지하는데요. 음, 그 의지하지 말고 여와를 의지하라고 했었, 했던 그런 선지자들의 모든 말들을 결국에 무시하고 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오늘날 말로 하면 한국처럼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껴있는 한국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한국 이제 나라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옷못 입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먹고 마시는 그뭐 먹을 것들 못 먹습니다. 여러분 사는 집 없습니다. 그거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이 <웃음>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어, 조금 염두해 두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어, 말씀을 드리. 요구하는 건 성경 어 번역을 조금 어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선 3장 1절 보시면, 어 그, 여호와의 노하신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내로라. 이렇게만 번역되어 있는데, 어 사실은 여기에 빠진 어 단어가 있습니다. 3장 1절은 나는 사나이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을 지금 사나이로 규정하고 이 시가 3장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라고 했죠? 여기 사람도 사나이입니다. 사나이가 젊을 때에 멍해를 매는 것이 좋다. 그것이고요. 그리고 61절과 62절 그부분 조금 더 보여드린 그, 다시 번역을 하자면요. 61절에 그냥 "모해하는 뭐 것" 이렇게 끝나 있죠. 그리고 62절 보시면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 종이성경 있으시면 쓰셔도 좋겠는데요. "모해하는 뭐 것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쓰시고, 62절에 "모해함으로 뭐 대항하나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1절이 들으셨나이라고 62절이 모해함을 모해함으로 대항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어 오늘 설교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인의 시선을 따라서 하늘 위를 바라보았다고요땅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하늘 위를 바라봤다가요. 땅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땅 아래로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겁니다. 근데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 그 계기를 저희는 저는 집중해서 볼 거고 이 마지막에 이 전체를 다본 후에 마지막에 이 계기와 함께 어떻게 이 고백으로 더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 저는 세 가지 단락으로 이 전체를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48절부터 51절입니다 저 높은 하늘에 계신 주님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52절부터 57절입니다 깊은 밑바닥에서 세 번째 단락은 58절부터 마지막 절 66절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네. 첫 번째 저 높은 하늘에 계신 주님 두 번째, 깊은 밑바닥에서, 세 번째,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이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의 바라보심을 기다립니다. 이 40절부터 47절 앞서서 이 시인은 우리 라는 말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고 촉구합니다. 40절에. 그리고 우리의 범죄를 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범죄로 인한 주님의 버리심을 말하고요. 그 다음 이 대적들의 공격들이 나옵니다. 이 46절 보면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대적들이 입을 크게 벌린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48절에서 이제 이 우리 안에 속한 나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립니다. 내 눈에 눈물이 시냇처럼 흐르도다. 48절 마치 이 처한현실을 더 이상 이어서 말하기 힘든 듯이 북받쳐 흐르는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듯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이 47절 보면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라고 했는데요. 이게 46절 보시면 마지막에 멸망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47절에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 이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네 가지 중에 마지막 말을 갖고 옴으로써 이 완전한 폐허가 된 이것, 완전한 고통 이것을 표현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의 파멸 이 부서짐 때문에 내 눈은 강줄기를 흘리듯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49절 보시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라고 했는데 이말 그냥 내 눈이 쏟아져 내린 눈이 쏟아져 내린다는 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 눈이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눈물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쉬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흐르고 이 심지어 내 눈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시인의 시선은 위로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50절 보면 그게 나오죠 저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다만 조금이라도 고개를 돌려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이 파멸, 이 부서짐을 내려다보시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그러기까지 눈물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그때까지만 눈물을 흘릴 겁니다. 게다가 이 눈이 심령, 이 나의 영혼, 이 영혼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눈이 나의 영혼을 상하게 할까요? 왜냐하면 내 눈에 그 들어온 모습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고통을 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파괴된 성의 모든 백성들 때문에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내눈 때문에 나에게 영혼의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하늘에 계신 여우와께서 그분의 눈으로 주목해 주시기만을 울면서 기다리고 있고 또한 나는 그내 백성의 모습을 눈에 담으면서 함께 고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깊은 밑바닥에서 과연 나는 정말로 함께 고통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저 저기 멀리서 쳐다보면서 아이고 참 안됐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52절 보면 무고히 대적들이 새 쫓듯이 쫓고 쫓습니다. 나를 여기서 무고히라는 말은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48절부터 51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사랑, 사냥하는 이유, 이 세쫓듯 쪼는 이유는 나의 눈물과 고통 때문입니다. 나는 백성의 파멸을 보고서 영혼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주목해 주시기만을 바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성의 파멸을 돌아보시기만을 바라면서 울고 또 울었다 말입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예, 그게 이유가 될수 있나요? 하고 말하실 수, 말하실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유라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될수 없는 이유니까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52절 하반절 보면 새 잡듯이 쫓고 또 쫓고 있습니다. 가녀린 새한 마리 잡는 게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가장 그 가난하고 약한 자라도 새한 마리는 잡아다가 그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게요? 대적들이 이렇게 약한 사람을 사냥하려고 지금 막 쫓고 있는 겁니다. 그저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울고 있는 가련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다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만을 기다리면서 이 시인은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처럼 연약한 사람 죽이는데 죽이는 방법이 아주 괴악합니다 매우 잔인합니다. 아까 46절에 입을 크게 벌리면서 대적들이 왔다고 했죠 그런데 이 새를 막이 연약한 시인을 막 몰아가지고 그 크게 벌린 입에 쏙 집어넣듯이 대적들이 나를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구덩이는 그 저수, 저수동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 우물 속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커다란 바위를 던져서 입구를 탁 막아버립니다. 52절에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라고 했죠. 구덩이에 던져 넣을 뿐만 아니라 못 나오게 돌을 던져서 입구를 딱 막아버린 겁니다. 아주 지독하게 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왜그 구덩이에 돌을 그 집어넣어, 돌을 던져가지고 입구를 막았느냐 하면, 그래야만 했으니까 그래요. 54절 보시면, 여기 물 없는 구덩이 아니고, 물이 차오르는 구덩입니다 54절에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라고 되어있죠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으라고 거기 구덩이에 넣어놓고 돌 던져서 못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이 크게 입 벌리고 있다가 딱 들어오니까 입을 딱 닫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나는 꼼짝도 못합니다 물은 점점 차올라서 머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그냥 물에 전부 잠겨버린 거예요. 그 숨을 어느 정도는 참겠지만 아무리 길게 참는다고 해도 얼마나 참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몇분 참을까요? 뭐 얼마나 참을 수 있을지 몰라요. 게다가 눈물은 이눈물로서 매우 세약해진 이 약하디약한 새한 마리 같은 이 내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그 숨을 쉴수 없을 때 맥이 탁 풀려버리고 그럴 때이 54절 이제는 멸절되었다 말합니다. 그냥 아나 끝장났다 하고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마지막은 체념입니다. 슬픔의 끝이 체념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흘리던 눈물, 여호와 하나님의 주목을 바라보면서 침묵 속에서 담아놀던 그 끝이 이렇게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동안 슬퍼하기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물조차 흘릴 수 없습니다. 그저 물속에서 숨이 막혀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강물처럼 흘린 자신의 눈물에 마치 스스로 잠식이라도 된듯 물로 가득한 그 구덩이에서 이제는 끝이구나 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깊은 구덩이 속에 있을 때아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그 순간에 나는 부르짖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내려다보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울고 있던 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생의 끝자락에 빠져나갈 조그마한 구멍도 찾지 못할 때 숨이 막혀서 죽기 일보 직전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언제쯤 바라봐 주실까 한 번이라도 내려다봐 주시지 그렇게 생각하던 나는 여기서 여호와 주님 하고 부릅니다. 주께서 알려주신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아뢰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탄식과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귀를 닫지 말아주십시오. 한 것입니다. 여호와 주님께 주님의 귀를 닫지 말라달라고 부르짖었는데 56절 보면 들어주셨습니다. 들으셨나니 들어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57절 보면 알수 있어요. 부르지는 그날에 주님께서 가까이 하여,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해주셨거든요. 외친 소리가 공허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대답이 돌아옵니다. 귀를 막고서는 듣지 못하는 법이고, 듣지 않고서는 대답할 수 없는 법 아니에요? 들었으니까 대답이 돌아오겠죠? 주님을 부르짖자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대답까지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이 두려움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거 죽음 아니에요? 이 죽음을 몰아내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언제는 이 고통의 현실에서 부르짖지 않은 적이 있었겠습니까만 애가서 1장, 2장, 3장 계속 보세요. 부르짖음, 부르짖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두려움이 엄습한 시간, 죽음의 세력에 압도되었을 때 모든 희망이 사그라졌다 여긴 그때에 이 시는 비로소 내가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57절 내가 줄게 아랫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깊은 밑바닥에서 하늘에 계신 주님의 소리를 옆에서 듣게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고 소리치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부르짖는 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날을 내가 부르짖은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듯 가장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은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가장 들을 수 없으리라고 여긴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이라,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기만이라도 하길 원한 나에게 그보다 더한 것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아예 이 옆으로 가까이 오셔가지고 음성, 음성까지 들려주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 가본 적이라도 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나는 끝장이 났구나 하는 그 상황이 오기도 전에 우리는 스스로 안정과 평안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아니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을 들어가지고 어이없는 공격을 받을 때 죽기까지 내몰려 던져질 때 그야말로 진퇴양난, 어디로도 도망갈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조차도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억울함을 토로함으로써 하소연함으로써 숨통을 조금이라도 트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을 은근히 이용함으로 스스로 숨통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인이 빠져나올 능력이 없어서 그냥 연약하게 대적들 죽임을 당하고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아까 3장 1절 말했죠. 나는 사나이입니다. 사나이라고요. 그는 강인하지만 주님 없이는 그냥 자기 자신을 연약한 새처럼, 연약한 새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부르짖어 보다가 기도해 보다가. 소원을 가져보다가 당장 눈앞에 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바로 현실적인 정답을 찾아서 그 안정을 찾아내고야만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숨통 트일만한 무언가가 있을 때가 아니라 물이 머리 꼭대기 차올라서 아 이러다간 진짜 죽겠구나 그 하는 그때에 아니 그보다 더 나는 죽었다 라는 말이 터져나오는 그때에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달리 말하면 슬픔의 끝자락 캄캄한 죽음의 손이 우리 목을 졸라오는 그때까지 조차도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되는게 주님께서 우리가 죽기까지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결국에는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시기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숨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난 죽었다 하고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날을, 그야말로 날을그 그날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기를 주님께서 가득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도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자 강인합니다. 쉽게 빠져나올 능력도 각자 있습니다. 또한 타협하는 쉬운 방법도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들 사나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 주님 없이는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그저 연약한 새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기대되는 일입니까? 나는 죽었다 하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기꺼이 당할 용기가 샘솟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신으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볼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듣느냐 보다, 얼마나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듣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벌써 십수년 동안 말씀 들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말을 들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단 한마디 말밖에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 그런데 가까이에서 들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듣게 된 그분의 대답, 겨우 한마디이지만, 그 말의 효력은 한마디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주 생생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있습니다 58절부터 59절입니다 아, 주님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이내 영혼의 그원 억울함을 변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의 그 논쟁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억울함을 감찰, 보셨으니 재, 신원, 재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 나는 이런 단호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만난 나는. 방금까지 죽어가던 사람 맞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허우적되던 사람 맞습니까? 여기에 죽음은커녕 죽음의 그림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무슨 거창한 말 들은 거 아닙니다. 두려워 말라 한마디 말씀 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생명을 얻습니다. 구속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가까이에서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말로 화려하게 꾸며진 수많은 말이 아니더라도 별로 대단하지 않고 매우 간단한 한마디 이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어둡고 캄캄한 깊은 우물에서 빠져나옵니다. 모든 억압에서 풀리고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나를 이제 변호해 주셨으니 살려주셨으니 이제 제대로 된 재판을 해달라고 다시 주님께 송사합니다. 여전히 주님께 의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들은 한마디 음성의의지에서 계속해서 주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이 발휘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계속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60절부터 이제 63절까지를 볼 텐데요. 그동안 이 시인이 그 새처럼 잡혀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 물에 잠식되건 죽음의 고통을 다한 것을 표현했는데 그 고통이 대체 무엇인지 이 60절부터 63절까지 그 구체적인 모, 모습을 보여줍니다. 60절과 61절 보시면 거기 어, 보수, 모해함 그리고 61절에 나를 회파, 나를 모해함 이렇게 나오죠. 여기 모해하는 거, 모해하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이 보수라는 말은 어, 복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복수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회파라는 말은 비방하는 겁니다. 그 욕하는 거, 욕하는 거. 그리고 모해함모해함 뭐뭐 음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세 가지를 그 복수와 욕과 음모 이세 가지를 주님께서 보셨고 드셨다 이렇게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적들, 이 원수들은 이유 없이 복수심에 불타 있습니다 근거 없이 욕합니다 죽일 이유 없이 이유를 억지로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셨고 드셨다고 하곤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을 죽음까지 몰고 간 가장 최고의 무기가 있는데요. 그 62절 보시면 입술입니다. 아까 전에 47절에 두려움, 함정, 잔해, 멸망하면서 이네 가지 아주 완전한 그 공포와 그 완전한 고통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복수와 욕과 음모가 아까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완전한 그이 조롱, 조롱이 나옵니다. 이 62절 보면 시인을 마주대하고 딱 버티고 서가지고 입술을 높이 두고서 이 고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종일, 하루 종일 서로 모여가지고 여기 62절에도 모해하는 뭐것 이렇게 하는데 어 이거는 그 60절과 61절 그 모해랑 다른 말입니다. 여기 쑥덕거린다는 말입니다. 서로 모여가지고. 그런 것을 서로 모여가지고 쑥덕거리면서 지금 대안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63절 보시면 그들이 앉든지 서든지 노래를 합니다. 나를 노래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앉으나 서나 기회가 닿든지 닿지 않든지 계속해서 이 조롱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46절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왔던 대적 그 입에 쏙 넣듯이 마치 신을 넣어버렸는데 지금 이 지금 나를 노래한다라는 거 어떤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얼레리꼴레리 하고 있다는 거 아니라 그 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그냥 없애버리고 그 이름 대신 조롱으로, 조롱이라고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냥 나는 조롱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 안에 넣어놓고 이 사람들 계속 이 시인을 우물우거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즈나 서나 나는 사나이라고 했던 이 사람 그런데 연약한 새가 되고. 그 연약한 새의 그 모습은 그냥 나는 조롱거리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구속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조롱받는 현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죽다 살아나가지고 자 이제 내가 상황 뒤집혀졌다 어디 한번 본때 보여주자. 내힘좀 네 한번 써볼까? 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여전히 붙잡고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억울함을 주님께 토로합니다. 주님이 보고 들으셨으니 주님이 재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루종일 억울함 느껴야 됩니다. 하루종일 그냥 조롱의 노래 그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루종일 뒤에서 숙덕거리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만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인은 더큰 확신 가운데 말합니다. 64절부터 66절입니다. 여우와 주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 그들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고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강퍅한 마음 이거 이 모렴치한 마음 정신없는 마음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저주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노로 그들을 군축 이 뒤쫓아가셔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판에서 승소할 것을 시인은 아주 확신합니다 패배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벌을 내리실지 확신합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복수, 음모, 욕, 조롱 주님께서 그들에게 되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65절 보면 이 강팍한 마음 주님께서 이 강팍한 마음을 그들에게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이 뉘우쳐야 할 상황에서도 뉘우쳐야 할 마음조차 들지 않도록 완고함이죠 이게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돌이킬 여지조차도 주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안 주시니까 돌이킬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저주 따놓은 당상입니다. 확실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뒤를 쫓아서 급히 뒤쫓아가서 매섭게 돌진하셔서 진노를 퍼부어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 대적들 시인 새처럼 쫓던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시인의 입에서 나는 멸절됐다. 나는 끝장났다 라는 말 나오도록 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히려 매섭게 그들을 뒤쫓아가셔서 그들을 그냥 멸망 그 자체가 되게 해버리실 거다 이겁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과 죽음에 이를 만한 고통에서 주님을 만난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여기 있는 원수들은 하나님만을 바라고 사는 시인들을 조롱합니다. 시인을 조롱합니다. 세상에 있지도 않은 하나님, 있어도 시인 하나 이 놀림거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하러 그렇게 애써 아, 믿는 척 하냐면서 놀려들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 위에 계신, 아니 하나님 아래에 세상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천하에서 하나님의 하늘 아래에서, 아래를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66절이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까지 모두 보았는데요. 시인은 하늘 위에 계신 그분이 얼마나 멀리 계신지 하염없이 울고 쉼없이 울고 멈춤없이 우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울 것도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깊은 구덩이 속에 떨어져도 물에 빠져서 숨이 막혀 죽어가도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여전히 저 하늘 위에 계시면서 아 정말 코빼기도 안 보여주신다 감히 말하고 싶을 정도로 무심히 계십니다. 고개를 조금도 돌리시지 않고 조금도 내려다보시지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나이는 대적들이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연약한 새처럼 묵묵히 당합니다. 아니 조롱 그 자체가 되어서 매우 치열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죽음 말고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까지 치달았는데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기 전까지는 조금도 못 움직이는 사람인 것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살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당하는 것이 본능이고 당연합니다만 오히려 시인은 본능적으로 주님께 입을 엽니다. 그럴 때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언제라도 옆에 계셨던 것처럼 가까이 오신 주님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고개만이라도 내려다보아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사모하였지만 주님은 아예 옆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옆에서 계신 하늘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와 이러다간 나 죽겠는데 하는 그런 뻔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자기 힘을 빼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말씀을 들은 시인은 연약한 새가 아니라 힘있는 사나이가 되어서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인 힘 있게 호소하고 확신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주님만을 찾던 시인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을 확신 있게 기도합니다. 입술을 높이 치켜들고서 서 있는 그들이 더 이상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높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하나님의 하늘 아래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나이같이 힘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우리를 또 얼마나 놀려댑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사람이 여기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모르니까 얼마나 너왜 이렇게 미개해 비과학적이야 과학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데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기도할 때 급식 먹을 때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야 하나님이 너밥 먹여 주냐? 너네 부모님이 밥 먹여 주는 거 아니야? 너가 네 돈,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사 먹는 거 아니야? 너가, 너는 뭐가 달라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 그렇게 조롱합니다. 주일 지킬 수 있으려고 주일 지킬 수 있는 직장 구할 때 친구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를, 모르는 이 사람들. 그렇게 꼭 살아야만 하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조롱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한 번씩은 애써 본 우리들이 그런데 더 처참하고 더 비참하고 더 보잘것없고 내세울것없는 그 모습까지 떨어질 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왜 그런다냐 조롱을 하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심각하게 흔들립니까? 그러면서도 심지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징계를 당할 때에 여전히 내가 범죄해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회개하는 우리에게 너는 그렇게 꼴사나운 일 당하면서도 맨날 회개 회개 회개 같은 정신나간 말이나 하냐면서 뒤흔들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 얼마나 커다랐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더욱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그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품, 몸에 품은 채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기 우리들 곁에 가까이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알아서 힘껏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사나이가 되어서 멍에나 짊어지고 있다는 조롱의 그 놀림거리가 되면서도 저 깊은 물속에 던져져서 죽음과 인사하면서도 여전히 주님만 부르고 찾는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들 한명한 한 명의 귀에 직접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을 찾지 않는 원수들은 그들 서로 속삭이며 우리를 조롱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귀에 두려워 말라고 속삭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한마디 말씀을 맛본 우리는 계속해서 그 경험한 말씀, 이 경험한 말씀을 붙들고서 여전히 계속되는 도전과 비웃음과 놀림 속에서도 주님께만 말씀을 계속 올립니다. 끔찍한 고통을 마주한 오늘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조롱의 노래가 된 오늘이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날입니다. 죽음의 낭떨어지에 떨어진 오늘이 구속의 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죽음의 날이 아니라 강력한 호소의 날을 맞이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깊은 밑바닥에 떨어진 우리 가까이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을 만나게 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심한 고난을 겪으며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